i w 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I can ask, but after that, it is up to you. 바드에게스리약 I w o u l indulge not one of the thousand apologies I presume he has ready. 사브님오랜만입니다 오늘은 다른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아노1 8 0 0이라는 게임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게 어딘지 모르이네외만를 통하여 무역을 할수있이니다 근데 무역 대상자가 없는데 <웃음> 이거는 아노 1 8 0 1-800이란 게임이라고 좀 약간 심시티 같은 거 해보셨어요? 소식적인 그런 음, 그런 게임입니다 집 짓고 건설 근데 제가 캠페인을 어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캠페인을 야, 이게 뭐 어떻게 해야되는지 모르겠네 에서가지 지금 퀘스트에서 막겨있네 매매계약서가 어디 있는지 매매 모르겠네. 여기 있는 건가? 아, 여기 있구나. 아, 가자, 가자, 가자. 아, 잘하고 있다. 지금. 근데 저 오피 코트를 생산을 못하네 오호 Do you do here at the family crypt, Edvard? Do you vaunt your betrayal? What are you talking about, child? Only words between brothers. That's all. Liar! You are the picture of regret. From the moment I saw you, I knew it meant trouble. Enough! It was you who sold prosperity for the Peforians. You. forged father's signature you sentenced him to death but now sentence is on you uncle i knew <웃음> this would happen i was just saying to your father i'll never come up to him not e v e 아버지 무덤에 와서 찾고 있네 he never understood the pain of my life i n real pain I can't be scared no more than I am already the Parforians are pure evil I thought I had control of this frightful arrangement but when they murdered Samuel I realized a day would come that they came for me too the day they purge this decaying Empire with fire and flame But another t i r e s o m p r o p h t of doom, a r c h e How dreary. Lo and behold, her majesty. Finally, i n a t o o t m o r e d w t c h o u e arrest in bright s t i l of y o 스무하게관이세 스무스하게 무빙 무빙 니에요 무빙. And 어, 뭐왜 뭐, 패배야? 뭐야? 퀘스트 쭉 진행했는데 왜패배죠 <웃음> 이유를 모르겠네. 어, 응? 왜패배지뭐한게는데 이게 왜 패배야? I w o u 네, 어느 시시지요. Are you just going to stand by? There will be punishment. But e d v a r has suffered from the days. 판소를건설하고 합니다. <웃음> Your court of justice shall inaugurate a new era of peace and prosperity for empire. o r s u n A true d e o o s e It s e o n q u i 몇 신호 필요한요 n f l u e he e 뿌려야겠구만. 이 업그레이드도 이 업그레이드인데 비공이 너무 많네. 489명. 됐다. 됐다. 어? 이제 만들있지 않을까? 어, 오케이, 오케이. 시작됐다. 재판소를 여기다 짓네 네. 근데 이 모카 상상을 어떻게 하지? 하얀 소형 포대를 지뢰합니다. 하얀 소형 포대, 어, 뭔가 뭔가 전쟁을 발판으로 한 그런 위험 같다. g r a t 우리 연기 중기 admit your people are willing to fight 열심히 건설하고 있죠 Trivial, but I dare. f a s t e 있 l 중 r i 간에시 l e 이부 a 하다 동상을 진짜 많이 들었는데, 지연데도 부족하네. 응어리가 부족한가? a t r 이번에 1 0명 of 어, course i will be a witness after all you've done for us 업그레이드를 좀 하고 왜? 왜? 왜? 아, 왜 자꾸 나한테 패배라고 하는거지?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 건물 중고 날아갔다. Game saved. Yeah, I think we have built up enough trust with Isabel to rely on her. 두번째는는실병명이 필요하네 아 of c o u r 어 됐다 됐다 됐다 이제 벽돌을 날려야 되죠 그죠 Land and liberty, each fresh outcrop a barricade against them. 어, I think we have built up enough trust with Isabel to rely on her as a witness. Of course, I will be a witness after all you've done for us. I am sorry you had to go through all this just to have justice. Came saved. We want to forge something new, break away from the old. We cannot thank you enough. for preventing this war let me help you i k n 아니 이거 농부가 되게 부족하네 나는. 그거 하고있 d 요왜 n u 이건 아까 쳐들어 뭔가 쳐 들어왔을 같 h a o t i s just to h a c 왜 h e l e n was easy. Not once d i s o u n c i l i n i i p r u s t a t s b e s Perhaps you should rinse out your mouth. No decision is taken without the a y I admire your spontaneity, but the occasion is inopportune. I. We s h o u l o something new. Break away from the old. 여기에서뭘만들왜 I I 패배하는 거야? 내가 네, 수가 없네. 알 수가 없어. 왜라 왜왜 그래? 교역소 I am sorry you had to go through all this just to have justice. I wouldn't i b 우리 발전시켜야 되나 봐. We c 우리 발전시켜야 되나 본데 Let 가는 그거 붙었나? 목화 농장 아 여기 수 있다 모카 재배하자 여기서 게임 세이브. <웃음> 왜 저기 교육서가 왜 자꾸 파괴되지? 아니 왜 자꾸 이거 파괴되냐고요 뭐랬다고 잠깐만 좀 찾아봐야겠어 제핸드박스 한번 해보자 안내를 받습니다 해적 좋 이거는 이렇게 그냥 그냥 이렇게 하는 건가 보네 음. 전반적으로 작게 한번 가자 부족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무작위 이름에는 뭔가 이름 어떻게 되지? 계약서를 푸시면 이기는 건가? 음. I'm the observer, my f r i 자, 소연 교육스. 일단 검토해 보자. 뭐이 곰이야? r y s e t t l s t t e o e n t a e i e 곰인 것 같다. 여섯 번 해보자. 주거지 플레이. 이렇게 한번 둘러 써야 지 않을까? 괴어겠다 You reached a new m i e s t o n e 오. 가고 이제 목재를 줘야 되잖아요 그죠 you restore a g r a 저걸 같이 시워야지. 그 다음에 길이랑 연결해 줍시다.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되죠? 농부가 50명이 돼야 되는 거야? 너무 범위가 어디까지 되는지 모르겠다. 아, 창고 창고. 크크크. p d d l e r s say 어 창고가 너무 먼가? 네 여기까지 오는 거 모르겠니? 도 무리 무리했다. You reached a new milestone. 아니 아.. 창고 어떡하지? <웃음> 아니, 수입이 안 되나? 지금? 어 아.. 목재를 내가 잘못했네 시작을 목재부터 만들었어야 되는데이 목재만 계속 갖다주면 뭐하냐고요 아 이게 바나나면은 그게 안 되잖아 아니면 아 여기다가 이렇게 제재소를 만들어도 어? 연결이 되나? 이렇게 하면 이렇게 연결 돼? 나무를 캘수 있지 않을까? 별 짓을 다 하는구만 네, 이렇게 하면 나무를 캐서 저기도 넣을 수 있겠지 나발 액션 네, 캠페인 다 깼다고 지금 We need 나정렉션 볼까? 얼마야 이거 나정렉션인가말 정말, 0 0이나해말 정말, 정만 so s a y s keep your f e in t h or y c a o y o u six little m o u e s will go hungry 이게 언제 나온 게임이야? 게임 세 아니 생각보다 가격이 좀되는구만 고려를 해 봐야겠구만 이게, 이게 무슨 배랑 싸우는 그런 게임인가 보네 그렇지? 음. 음 그렇구만 그런 게임이구만. 뭐야, 그럼 고맙지. 이거를 잠깐만. 이 스팀이구나. 야, 접어 이거. 접고 <웃음>